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 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